주고, 과하지 않게 잡아주고 네. 당겨주고 뜹다 일자로 쭉 내려와서 발등까지 제대로 타고 빠진다. 네.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리를 살짝 들고, 네. 다리를, 살짝 들고 네. 다리를 살짝 들고 무거웠을 경우에는 어깨 살짝 걸쳐도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티 하고 놓고 이제 여기. 얘랑 얘랑 잡고 무릎 위 무릎 위랑 발등을 잡고 발목 위를 잡고 천천히 흔들으면서 이제 스트레칭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의 발끝을 본다 어. 더갈수 있어요 지금 그죠? 더갈수 있어요 한번 늘려놨기 때문에 더 늘어나요 아까가 다듬 보호보다 더 늘어나죠? 네쭉이 정도 이렇게 해서 네. 반대쪽 발등이 꺾이는 게 보이죠? 네. 이걸 봐야죠? 발등을 다들 네. 절 보는 게 아니고. 네, 봐요. 보고 나서, 통통통 네, 제자리에 놓거나 스트레칭 해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잡고, 해서 이렇게 잡고, 한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수평의 힘. 힘. 뒤로 백하면서 수평으로 쫙 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발등 감싸서, 잘잡잘 잡... 피지 않았어요? 네, 그러 그냥 어딘지 모르요 자,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그 보온 효과도 있어요. 이 관리가 끝났을 때 발을 한번 이 감싸줬을 때 따뜻한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사람한테 네. 그래서 뽀송뽀송한 수건을 써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오일기가 많은 수건으로 이렇게 했다면 어떠을것같아요선생 찝찝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제대로 오일링을 어, 잠깐 해주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 봐봐요 발 라인에서 잡았던 부위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선생님 지금 한 꾹꾹꾹 하고 끝냈지만한 동작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거를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숭아뼈 라인 하나 올라와서 생식기 라인 시작하는 부분 라인 하나 척추 라인 하나 따라 소화기 라인 따라가서 제대로 눌러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스트레칭 해줄 때, 엄지발가락에 스트레칭 해주고, 천천히 빼주고, 자, 이거를 수건으로 감쌌을 때, 한 동작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 둘, 음, 셋, 셋, 넷. 네. 자, 이렇게 쓰면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어, 겹장을 하거나 같이 밀어주면, 오, 오, 오, 오. 선생님, 그리고 발등을 한번 들고 털어주고, 몇개 빼는 거죠. 음, 한 번만. 억지로 어, 이번... 빼는 게 아니라. 자, 한 번만 이것만 다시 해. 이 상태에서 빠졌고, 네, 발등을 감싸고, 발등을 감싸고, 짱을 해서 여기, 꾹꾹 위치는 조금 틀릴 수 있어, 요 선생님. 꾹꾹 감싸고, 네. 이렇게 감싸서. 해준다. 네, 네. 마지막까지 전통적게. 네, 됐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선생님 조금 쉬었다가.